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 입니다 오늘은 횡성에 있는 웰리일리 파크에 자전거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파크장이고요 저도 여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코스를 익히는 데만 하루를 쓸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다이내믹한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m t v 파크장에 오면 이런 재미로 자전거를 타는구나 아뭐이런거구나이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장에서는 내리막 위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렇게 뒤에다 실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카메라 각도가 좀 이상해서 영상이 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라도 좀 영상을 좀 올려야겠죠. 그래서 너무 안 올리는 것 같긴 한데. 요 MTB 입문하시려거나 뭐 파크장에 좀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나 영상 외에 자전거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헨리 캐닉 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